오늘은 전서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전서는 서의 5체중에 하나죠 전, 예, 예서가 나왔어요 해서, 행, 음, 초 그래서 5체라고 하고 뭐 어떤 것까지 집어넣어서 7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대략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만한 것은 전의 해, 행 뭐 초라는 발음을 알아두시더라도,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는 이 행서까지입니다. 초서쯤 되면 이미 알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추상화에 속하죠. 이쪽은. 전서는 주로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많이 들어보셨죠? 상형이 무슨 말이냐면은, 코끼리 상자지만, 모양 상자랑 같은 겁니다. 즉,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이자면, 용용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의 형상. 이거 주둥입니다. 이거 머리 부분. 그 다음에 꼬랑지를 이어서 쭉. 대략 이런 모양이 이제 용용자의 모습인데, 이것이 예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단정해지죠. 비교적. 단정이란 것은 길이에서 좀 납작함으로 가고, 공간 이런 거좀 배열 맞추고, 네모 안에 들어오는 형상이 이제 주로 취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나라 시대. 좀더 편리하게 쓰자. 이거보다 이게 지금 빠릅니다. 쓰는 속도가. 근데 이것조차 좀 약간 답답하다. 더 빨리 써보자. 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이제 해서입니다. 더 빠르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글씨 각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냥 편안하게 쓰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손으로 쓰느냐. 오른손, 가운데에는 손이 없죠. 가운데 손이 있다면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쪽에 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 좀더 빨리 써보자. 이 시대는 항상 빠르게 빠르게로 향해 발전하죠. 생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선은 이제 이것보다 제이더 조금 더간 것이 초선인데이네 가지 정도를 알아두시고 서의 오체가 전예행초 근데 그럼 전서 중에서도 갑골문이 가장 먼저입니다 갑골문은 언제 생겼느냐 우선 갑골문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 갑자, 갑을 병정할때 갑이지만 동물의 껍데기, 거북이 껍데기를 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은 뼈죠 근데 아무 뼈나 쓰는 게 아니라, 뭐 생선가시다 쓰는 게 아니라, 소의 어깨뼈라든가, 그런 좀 동물의 뼈 중에서 이렇게 좀 넓은 부분이 있어요. 견갑골 이런 거 넓잖아요. 뭐 새기고 하기 좋죠. 이렇게, 이렇게. 거북이 배껍데기, 이렇게 생긴 거. 여기다가 막뭐 쓰기 좋죠. 이런 데다 새겼던 거예요. 뭐에다 썼냐면 주로 이 용도는 구근을 판단할 때, 점을 칠 때, 점. 점복자가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가 갈라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점복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친 것을 말로 해설해 줘야 되겠죠? 이게 점점자의 근원이죠. 점치는 집이 바로 이가게점자의 근원이고 지금 요즘 연세점 할인점 할때 그거죠? 이점복자가 그렇게 근원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 배껍데기나 소의 어깨뼈 등에 이런 글씨들이 새겨진 것, 이것이 한자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허 지역에서 주로 토굴이 됐어요 한 몇만자가 꼴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자의 근원에 서 몰랐어요 허신의 설문에자에 나오는 것이 가장 오래된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석이 틀린 게 많았죠 사람인자만 해도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은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법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뭐 그렇게 지금 해석이 좋습니다만 원래 갑골문에는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해석이 새로워진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갑골문 다음에는 종정문이 나왔어요 금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쇠, 청동이 발전하면서 쇠종이나 북이나 커다란 그릇 이런 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일신우일신 같은 경우도 거기 새겨진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종정문이나 그런 것은 갑골문과는 뭐가 다르겠어요? 바탕이 다르죠 어디다가 새겼는가에 따라 질감이 달라요. 동물의 뼈나 이런 거 새겨진 것은 다닥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하고 끝나는 부분이 날카로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칼맛이 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종정문이나 이제 근문은 쇠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끝이 꼭 그렇게 나오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맺혀요. 지금의 서예법은 거기서 나왔다고 보셔도 돼요. 역입이나 중봉, 삼절. 한 번에 못 긋거든요. 띠, 띠, 띠 긋거든요. 그래서 삼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의 북글씨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동정문이니 뭐 산시반이니 대우정이니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나서 석고문이 나옵니다 돌이에요 이번에 이만한 돌에다가 인근께서 사냥하시는 기록들을 써요 사슴도 잡았고 뭐도 잡았고 어쩌저 물은 용서 좀 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석고문 우리들이 전서 쓸때 대부분 처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석고문이고 저도 역시 이 석고문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좀 기초가 튼튼한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전설 잘 쓰려면 은여기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봉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해선 행사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했고 이것이 한글에서는 판본체가 딱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글 쓰실 분들은 반드시 판본체를 먼저 쓰고 궁체를 들어가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거 없이 궁체로 바로 들어가서 잘쓸 수는 있으나 그거는 궁체만 머무르지 왠지 뼈가 없는 것 같은 공허한 아름다움 이렇게 느껴지기 쉽고 나중에 더구나 한문 넘어갔을 때 고생합니다. 궁체만 쓰고 온것하 분들은 자 이렇게 갑골문, 금문 그리고 석고문 등등을 합쳐서 대전이라고 해요. 큰대자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소전이 나옵니다. 소전은 뭐냐면은 글씨체가 작단 뜻이 아니라 간소화시켰다. 왜냐하면 중국이란 땅덩어리에 너무 넓고 너무 많은 시대에 수많은 글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용용자 하나만 해도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여긴 이렇게 쓰고 달라요 그래서 그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잖아요 진시황 그때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학문이 깊었던 승상 이사라는 사람이 바로 그 대역을 시작합니다 모든 문자를 통합하자 너무 복잡함으로 통솔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소전 실제로 어떻게 써먹냐면 은이중국이란 땅덩어리 여기저기 하도 넓으니까 비문을 세우러 다녀요 태산에다 가 하나 세우고 태산각석 역산에다 하나 세우고 역산각석 낭야대 하나 세우고 낭야대각석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스타일 좀 비슷한 가느다라면서도 정밀한 전서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소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당나라 시대 이양빙이라고 하는 천재가 나타났는데 제가 지금 주로 소개하는 사람들은 어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제가 공부해봤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가늘게 잘 쓰는 정말 이 컴퓨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폰트도 아닌데 일정한 굵기로 너무너무 잘 쓰는 그 이양빙의 산풍기라든가 천자문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와서 완전히 중원기를 맞이하죠 전서의 중원기 물론 그때는 예서도 뭐 생겼다 넘어가고 행서다 나온 시대지만 전서가 다시 복고풍으로 막 인기를 끌어요 그때 영웅들이 조지겸, 오양지, 등완백 이런 천재들, 서삼경 이런 개성이 넘치는 예술가들이 나타난 거죠 청나라의 그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 중에서 특히 오창석을 저는 참 존경하고 애정합니다 그분의 글씨를 제가 열심히 모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이 83세대던 이 석고문 석고문을 썼다는 것은 뭐죠? 기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마치 그 농부의 스타였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기본 슛과 드리블을 연습했다는 것처럼 그것을 실증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처럼 바로 그 모범을 전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게을러지고 싶을 때 그냥 창작이나 하고 싶고 창작은 재밌거든요 이런 인서나 기본 연습을 등안냐 하고 싶을 때는 오창석 그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오창석 거의 동시대 비슷하게 재백석이라는 분도 대단하죠 그림도 대단하고 글씨도 또 정각도 이게 하나 통하는 거거든요 오창석 씨도 물론 정각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대에는 소세경 이분의 글씨는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아주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 조형미라는 것은 와. 그니까 아름다운 글씨라는 기준이 음양이잘 조화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아주 옛날 분들은 놔두고 전설로 유명한 분은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조선시대 정치인이기도 했는데 아주 꼬장꼬장하면서 학문도 깊고 정치하는 분인데 그분의 전설은 신적인 어떤 에너지가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은 불이 난 자리를 향해서 그 글씨를 휙 던지면 은 그곳에 불이 그 시간에 꺼졌대더라 가뭄이 든 곳에다 뭘 써서 딱 했더니 그 지역이 항상 매년에 어느 시절이 되면 비가 오더라 그래서 흉년이 생기지 않더라 이런 정도 신화적인 글씨 에너지를 가졌던 분이어서 존경할 만하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위창오세창이라는 분이 또 대단한 백인의 한국인에 속할 정도의 대단한 분입니다 33명의 독립선언문을 참여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 얼굴만 봐도 바로 바라보기조차 어려운 형형한 그 눈빛 그 얼, 기계가 보이죠 근데 이 글씨는 또 얼마나 순박하고 천진하며 숨기먹고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전서의 맛이거든요 자기 영혼이 비쳐 나와요 이 글씨 속에 그리고 그 뒤로는 국전이 시작될 무렵에 첫심사연 하시고 했던 그 소전 손재영 선생 이분이 또 대단한 창작 능력 말하자면 전서체에 있어서의 추사 선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선생이그 당시까지 오던 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분이거든요 법고창신하신 분이죠 옹고지 신했고 바로 그런 전서로서 이 정도의 변화를 줄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피커스 못지않은 변화였어요 그리고 어, 지금 우리들이 또그 뒤를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전서는 뭐에 또 응용이 되고 있느냐 응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대시대에는 부적에도 쓰입니다 부적에 쓰인다는 것은 왜인가 그 얼과 혼이 글씨 속에 가장 잘 녹는 서체이기 때문에 부적으로 애용됐던 거예요 그리고 전각에도 쓰여요 도장 찍을 때그 전각 전각은 계약이나 약속,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역시 그 얼이 비치는 전서체를 주로 쓰게 되었던 것이죠 현대적인 일러스트, 심볼에도 이 전서체는 상당히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서체가 되어서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전서를 보여드리면서 그 느낌을 한번 향해 보기로 할게요 얼굴 용자 같은 경우 있죠 지금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쓰여 는지는 아무도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자이 전서에서 보면은 얼굴 용자는 바로 얼굴입니다 바로 이건 머리입니다 이 집면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집으로도 쓰이지만 얼굴, 머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눈 그리고 이건 수염 같고 입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원래 표현돼요 웃는 것이 입의 정상적인 글씨 모양입니다 인자 하시는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 같죠? 용서한다고 할때용자 바로 이거죠? 진정한 용서는 얼굴은 실족해 있으면서 용서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웃어가면서 오냐오냐 그래그래 하는 게 바로 용서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집갓자에서 요 밑에 부분 이게 이제 돼지 십자인데멧돼지입니다 원래는 돼지들이 울을 때쉬쉬 하고 운다 해서 이십자가 재밌는 것이 이렇게 머리를 표현하고 몸도 표현해야 되겠죠 어떻게 푸에 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재밌어요 이건 머리, 돼지의 머리 그 다음에 두발 여기서는 이게 두 발입니다 그리고 이게 꼬리예요 이로부터 모든 네발 달린 포유류 동물들의 한자 형태가 결정된 겁니다. 아주 압축적이고 심볼릭 하면서도 재밌는 것은 이쪽 왼쪽 다리, 이게 오른쪽 다리인데 다 보인다는 거죠, 눈에. 우리가 실제로 사진에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이 글자를 보고, 피카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서, 갑골문 이런 걸 보면서. 안 보이는 쪽까지 보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입체파에 영감을 주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전서의 힘이었죠. 자, 이제 사람을 한번 볼게요. 아들 자자 같은 경우, 또는 자식 자가 요즘 맞는 말인데, 이 모양은 무엇에서 나온 것일까? 바로, 머리통. 애들은 머리가 큰 편이죠. 몸에 비해서. 그리고 팔, 다리는 작아 보이는 겁니다. 활동력은 약하니까. 그래서 머리가 크게, 팔은 작게, 다리는 아예 안 보이는. 근데이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아들 자 자를, 이제, 갑골문이나 다른 데서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모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넷머리까지 표현을 하고, 눈까지 표현을 한게 있어요, 이렇게. 팔도, 뭐, 이렇게 변화된 것도 있고, 또 입까지 그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죠? 이런 모양이 나오니, 글씨에 혼이 있다, 생명력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